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께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사증후군 혹은 IBS라고 알려져 있는 만성 소화불량의 치료법 혹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 말이 제가 어뭐 이병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전문인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조금 어색하고 혹은 사용하는 용어가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병이 치료에 이르는 것이니까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타당한 점과 여러분이 공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하셔서 꼭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요. 치료 원리도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아, 많은 분들이 이 병에 아, 걸리고 있고 또 시달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약 400만 명이 이 병에,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아,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병은 절대로 여러분의 소화계통에 어떤, 뭐, 소화 효소나 어떤 위장의 운동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 일단은 이 병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 왠가 하면 이, 이 병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 이 병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폐에 어, 그리고 여러분의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관과 여러분 장기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병이 실제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을 치료하려면 그 폐의 문제점과, 그죠? 그 혈액순환의 흐름에 대한 이 바른 이해. 그리고 여러분, 일단 음식을 드시게 되면 뱃 속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효소를 만나면 일단은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못한 사람이든 일단 상당량의 상당량의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가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 원을 어, 어, 원으로 공, 어, 에너지 원을 공급해주는 어떤 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 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죠어 그리고 또 피, 불필요한 부분은 방귀나 트림이나 뭐하튼 여러 가지 형태로 배출 체외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 가스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피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폐의 문제에 대해서 또 바른 이해가 없다면 절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일단은 어, 이 병이 시작된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운동 부족이 어, 지나친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상당히 과도한 스트레스 어, 짧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게 뭐몇개월에 뭐 걸친 과도한 스트레스 어,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잘못된 야식 습관 밤에 잠자기 전에 꼭뭘 먹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몇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훅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나면 배 속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어떻게 하든 흡수가 되든가 배출이 되든가 하면 괜찮은데 일정량을 흡수하고 나면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일단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안돼 버리면 창자 속에 이 가스가 남아있게 되면서 창자 형태를 변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창자가 이렇게 쭉 일정한 관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탁구공 모양처럼 볼록 팽창이 되버립니다 혹은 긴 막대풍선처럼 팽창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질로 나타나게 되고, 일단은, 음 아, 제가 설명드려야 될게 사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일단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약 10분 단위로, 어, 길게는 15분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상당히 여러 개의 클립으로 이렇게 촬영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제가 뭐, 저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수 없지만은 짧게나마 한 클립 한 클립 어, 성심성의껏 어, 여러분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일종의 병인데요. 일단은 폐가 어, 기관지 확장증이라고도 합니다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가 뭔가 하면 어, 여러분 여기 후두, 기관지 후두 쪽으로 해서 기관을 타고 공기가 아닙니다 기관을 가는게 폐가 이렇게 있는데 폐 속으로 들어가는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공기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가 확장이 됐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호흡하실 때 공기가 잘 호흡할 때 들숨 하실때 그죠 들이마실 때 공기가 잘 들어가는데 문제는 나올 때그 공기가 들어간 만큼 100% 다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들어갔다가 자꾸 90만 나오고 10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폐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요, 연세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죽을 때가 되어가면, 심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왠가 하면,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피는 심장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 하면서 피가, 피가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피떡이 막 고이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는 돌아가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는 계속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강한 힘을 줘서 피를 쪼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야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과부하가 점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심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작은 힘이 필요할 때는 작은 형태로 이렇게 수축팽창, 수축팽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점점 더큰 힘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부하가 바깥쪽으로 걸려들면서 이렇게 심장이 커지고 그실질적으로 심장만 커지는 게 아니고 폐까지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피는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산소를 만나기 위해서 양쪽 폐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되든요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서 산소를 맞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대동맥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동맥을 통해서 빠져 어, 빠져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이 커진다는 것은 폐가 커진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혹은 폐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 또 드물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혹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뭐 연세가 적으신 분들, 아, 아직 어리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옳습니다 다만, 기관지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 있고, 폐가 약간은 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폐가, 결국이 폐가 이렇게 있으면, 폐 바로 밑에, 횡경막이라고, 이렇게 얇은 근육막이 있습니다. 활 모양의, 이렇게 타원형, 그죠? 이렇게 몸 전체를 휘감고 있는, 어,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위의 장기와 아래 장기를 구분하는 그런 횡경막이 있습니다. 이 위장기는 뭔가 폐와 심장, 그죠? 뭐, 식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뭐, 간을 비롯하여, 뭐, 모든 창자들, 위장, 그죠? 모든, 뭐, 신장, 체장,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두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이 횡경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가, 폐가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 폐가 수축, 아니,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이렇게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왜이 작업을 하게 하냐면 창자를 움직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폐가 폐가 움직이면서 창자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그러니까 뭘 눌렀다 뗐다 하는가 하면 대장을 눌렀다 뗐다, 대장을 눌렀다 뗐다, 혹은 간도 누르고 위장도 누르고 사실 이미 아래 에 있는 장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장기들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다음, 다음 상다나다죠 문제는 뭔가 하면, 폐쇄성 폐지날이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잘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잘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팽창은 쉽게 일어났는데, 수축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잘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잘안 나가는 현상을 폐쇄성 폐지랑 기관지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오는데, 씩씩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한다. 그냥 수축이 안 된다는 뜻이고, 결국 폐의 운동성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호흡은 하고 있는데, 폐가 잘안 움직인다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폐가 잘안 움직인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아래 장기를 잘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동일한 겁니다. 자, 뭐, 일단은 상상은 접어두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점, 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 뭐, 상복부, 그러니까 상복부 팽창감 팽만감, 혹은 하복부 팽만감을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상복부가 딱 명치 부분이 단단하게 뭐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스가 자, 음식을 먹고 난 가스가 원래는 장기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 퍼져 있으면서 흡수될 건 흡수되고, 뭐 방귀로 나갈 거는 나가고, 코로 나올 거는 나오고, 트림으로 하품으로 나올 거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위장 쪽으로 가스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위장이 빵빵 뽕불어지면 빵빵, 빵빵해집니다. 실제로 아파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몸살 현상까지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실제로 위장에 있는 가스를 뽑아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뽑아내느냐? 뭐 펌프질, 뭐, 칼로 찔어서 뽑아내느냐? 아니면 뭐, 저, 저, 저, 저 뭡니까? 스트로우. 그죠? 빨대를 꽂아서 뽑아내냐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방귀로 통해서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원래 매 순간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아주 소량의 가스가 코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양이 항상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기가 못 느껴요. 그 문제는 좀 비정상인들은 아예 이 가스가 코로 안 나와버리다든가, 그러니까 배속이나 방기 형태로 나가버린다든가, 막 흡수, 그 창자에서 모든 걸 처리해 버린다든가 혹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이렇게 막 트림 형태로 퍽퍽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가스를 뽑아내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일단은 상복부팽만감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3분 4 8초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이 15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차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공강 가시면 꼭 실천하시고, 절대로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실천하시는 그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차 자각증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